응? 현재 분사랑 네와 과거 분사가 있잖아요. 네 현재 분사에는 네. 능동형 진행형 네. 있고 네 능동형 음 어. 그리고 과거에는 네. 번유 गाइस 어네 네. 일단 네. 진행 완료는 진행되고 있지 되고 있는 거예요 ING. 네. 엄마 한춤. 완료는 끝난 거. 네. 음. 혹시 예 예문 예 비슷한 표현을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? 수를 들면 네. a burning building 그러면, 아 burning building 불에 타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아 불에 타고 있는 건물 네 그리고 ber, a bird building 하면 불에 탄아 완료니까 burned